아 이런 분이 되게 힘드네요. 근데 민원도 어제와 너무 사뭇 달라서 아니 내가 부터. 는 근데 밝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음. 네. 음. 자그 감독님, 음.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이 영화는 그... 아니 다시 하면 돼. 약간, 응. 약간 높아져. 갑시다. 다시 오케이. 아, 이고 어렵다. 이런이런 이런, 이런 질문도 처음 받아봤는데,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식이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시간, 오늘 첫회 방송입니다. 알피니스트,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김민철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알피니스트,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을 만든 두 명의 감독 중에 한 사람,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알피니스트, 어느 카메라맨의 아니, 고백은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들을 오르려고 했던 사나겐들이 있었고 그 사나겐들을 계속 촬영을 했던 촬영 감독님이 있었어요. 그 산악인들과 또그 촬영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카메라맨이 두분 중에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두분 중에 한 명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촬영감독이면서 공동연출을 한 감독님이고요. 그러면 그 감독님에 대해서 예.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임일진 감독님은 산악 촬영에 뭐 한국에서 1인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었고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런 영화를 찍게 되면 그거를 CG로 하게 되는데 그 CG의 소스가 되는 그 촬영을 그분이 원정대장으로 가서 찍어 오신 분이에요. 음... 산악인이면서 동시에 그 촬영 감독님이신 거죠. 히말라야에서 네번의 그 원정을 가는데 그네번의 원정에서 두번의 사고가 나요. 아 이거 한번 찍으면 안되말요 예, 아니요. 아, 아, 근데 그분이 안 계신 이유는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사망한 한국인 원정대원 5명 중에 이밀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찍어놓은 거를 저한테 남겨놓으시고 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한 거죠. 저희 중식이나 오지부님은 뭐왜 계신 거죠? 이 영화예요. 10월 12일. 그영화 네. 12일. 예.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끼어들지 아. 마세요. 예. <웃음> <웃음> 영화의 OST로 감독님과 함께 아,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같이 지 살아가는 게 비슷하니까 같이 느끼는 것들이 비슷하니까 만들어지는 영화에 우리가 만드는 음악을 딱 맞아 떨어져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도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음. 음악 프로듀서 50일이니까 작곡과 정중식이 영화의 OST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네. 좀 길다... <웃음> 어차피 제가 편집하니까...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요. 긴건 내가 잘르는게요 중식이랑 우준비는 어떻게 그 감독님하고 연관이 좀 있나요? 우리는 그 형이랑 계속 술 먹던 사이예요. <웃음> 이미지 감독님이 계실 때 그때 영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음, 그렇지. 이제, 이제 홀로 이제 이미지 감독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음. 이거를 내가 완성시켜야 된다. 그때 어땠어요? 그때? 네. 음. 다 <웃음> <웃음> <웃음> 아, 또 얘기하면 또또뭐 진지하네. 뭐 재미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그 2016년도 버전이 있잖아. 네. 그거를 다 봤잖아. 음. 어쨌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는 이게 음. 내가 내가 아는 이일진 감독님이 여기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다. 음. 이일진 감독님이 이 영화 속에 들어가야, 주인공으로 들어가야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 임 음. 감독님이 거의 한2년 정도 원정을 해온 적이 없었어요. 음. 그냥 동네 주정뱅이처럼 이렇게 <웃음> 맨날 술만 먹고 동네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음. 임시가독이 점점 그 야생에 있던 사람인데 동물원에 가둬놓으니까 이제 점점점 호랑이가 느려지고 배나고 음. 뭐이게 음. 그렇게 있었습니다. 되고 있잖아. 요 음. 그래서 이제 2018년도 9월달에 임 감독님 히말라야 원정 가신다고 하길래. 아 그럼 가기 전에 나랑 인터뷰 좀 합시다 했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인터뷰가 된거죠 그 2년 동안 땅에 계신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어떤 죽어있는, 영원히 죽어있고 산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하신 게 오히려 더 이제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음.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당시에 감독님이 꽤 사명감이라는 게 사실 음. 저는 보였거든요. 음. 같이 일하면서. 음. 왜냐면 고통스러워했어, 아, 아까... 실제로. 아... 아니, 혼자가 됐잖아, 갑자기. 음. 같이 찍던 사람이 없어지고 다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먼지 낀 부연 저 창문 밖 a l p i 려 나를 비춰도 어쩌면 나는 r a m 을지 몰라 널 남겨두고 알피니스트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이라고 쓰고 u d o 이 t know, you don't k n o 그 you 아, 형이 혼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틀린 말인데, 음. 사명감이 아니고, 중식이가 막, 지맛대로 막 해놓으면은, 니가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목적> <목적> <목적> 음, 음, 네, 이렇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 <목적> 그니까, 인감독님이 막, 그렇게 <목적> 알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리해서 잘 해드릴게요. 위협은, 나는 스스로에, 인감독님 돌아가셨잖아. 300시간 정도의 그 분량의 그 영상을 남겨놓고, 아. <목적> 300시간 가셨잖아. 정말 10년 만에 다시 편집기를 잡은 음. 거거든요. 그 시간이 난 좋았어요, 사실은. 편집하는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거의 6개월간을 편집하고 이러면서 계속 옛날부터 것다 뒤져서 다 보고 옛날 어릴 때, 아기때 사진들까지 다 음. 대학교 때 동아리 사진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그러면서 나는 온전하게 이제 이물진 감독님하고 시간을 음. 보낸 거고 추모의 시간을 보내서 음. 사실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진 거예요. 음. 야 중식아 음. 일진이 형 제일 자기가 생, 생각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멋있는 방식으로 어, 가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관전 포인트 절경이 많이 나와요. 음. 절경이 촥 나오기 때문에 음. 절경 보는 맛또 음. 저는 뭐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 think. 그러면 이거 다운 받아서 뭐 핸드폰으로 보거나 컴퓨터로 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꼭 극장에서 봐야 돼. 극장에서 되는데. 그렇죠. 극장에서 봐야 그 절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죠. 히말라야 거, 거기가 이확 나오고 이제 중간에 그 베이스캠프로 내려와서 또그 아니면 그 베이스캠프 가기 전에 있어도 인간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느낌이 음. 드는데좀 순고해진다 그래야 되나? 이걸 보면서 숭고해진다. 경건해진다. 예, 네, 경건해해지고 내가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굉장히 티끌 같은 존재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음, 대자인 앞에 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 네. 느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다. <웃음> 아, 아, 자, 아, 자, 아, 상도 탔는데나. 아, 맞아, 그게지. 상 타는 게 아니지. 이태리의 그 트렌토 영화제라고 있어요. 알프스에 음, 있는 음. 58년 된 영화제예요. 어. 심사위원상을 음. 네, 탔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어, 굉장히 규모가 큰 좋은 산악영화제가 있어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라고 있습니다. 알피니스트도 2016년도에 거기서 제작비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임 감독님이랑 나랑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갔죠. 영화 관람시 이제 중요한 점. 관람 네. 아, 포인트 극장에서 봐야 됩니다. <웃음> 네, 이 영화는 극장에서. 네. 10월 8일 날그 전국 극장 대개봉. 아, 음, 전국 극장이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요? 뭐 CGV 롯데시네마. 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네, 메가박스는 하나도 없어요. <웃음> 근데 그럼 뭐, 어디에 나오죠? 그걸 뺀 그럼. 나머지 극장들 <웃음> 중에 돋보기로 잘 보시면 찾을 네. 수가 있을 겁니다. 알피니스트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여러분들 지금 이걸로 이야기를 들어서는 더 이상 궁금해가지고 안볼 수가 없어요. 지금 <웃음> 극장에 가서 봐야 돼요. 네, 이곳은 전라체 북벽 어, 스피드 클라이밍 스타트 중입니다. 벽의 각도나 눈 상태, 등반 조건이 어, 베이스 캠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안 좋다고 합니다. 어려운 등반이 될 거라고 예상해요. We'll <laughs> see.